아, 오케이. Oh, okay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. 알람 설정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oh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머리 헤어 커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랑 소연쌤이랑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연쌤이 기다렸고요 소연쌤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커트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땡땡 보죠? 참고로 지금 제 머리는 이제 커트한 지 이제 4주 딱한달 됐고요 이제 다운 부분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리고떼는 상태고 윗머리도 많이 길렀고 윗머리도 많이 길러서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, 저 원래 3주마다 한 번씩 자르는데 4주가 되면 많이 길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커트하고 다운폼하고 그제 윗머리의 웨이브들좀더 보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<웃음> 진원씨 헤원담당을 맡고있는 소연쌤이에요 반가워요 제가 이제,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맨날 머리 바쁘다고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다고 맨날 물어보실 때마다 사실 제가 잘 몰라요 맨날 그냥 쌤한테 맡겨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자르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오늘은 소연쌤이랑 같이 영상을 켰는데 제가 평소에 커트하는 방법?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면서 네. 잘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<웃음> 네. 네. 그럼 우선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커트 해볼게요. <웃음> 보통 여기 나눠지는 부분 은 너무 위에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져보면 튀어나오는 부분 있거든요. 그 아래쪽. 튀어나온 부분의 아래쪽. 네, 튀어나온데 위쪽을 네. 하. 되면 짧게 자르잖아요 그럼 그 머리가 더 떠요 아... 구레나루는 좀 살려서 <웃음> 이 정도면 15mm는 나올 것 같아요 15mm? 사실 네. 저는 맨날 와가지고 쌤이 <웃음> <선생님이> 자... <웃음> 네. 자르시는대로 얘 예, 잘라주세요 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진원씨가 좀 많이 올리시는 편이거든요 네, 네. 그리고 여기가 좀 떨어지지 <웃음> <그러지? 웃음> 이렇게 쏟아서난머리랑 가르마 있는 머리?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짧게 조금 자르는 편이 돼요.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렇게 좀 짧게 그렐라를 살리고. 예전에는 사실 막 뚜껑 덮고 블럭을 네. 많이 했잖아요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게 고민이신 분들 많더라고. 미용실 가면 아, 투블럭을 네. 하면 항상 그렇게 이제 잘라주셔서. 네, 네. 그 뚜껑 넘는 머리를 벗어나려면 네. 뭐라고 네.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. 그냥 말 그대로 투블럭 뒷머리까지 하지 말고 여기 위, 윗머리랑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. 상고머리. 상고머리. 예. 간혹 이제 옆에 수시 위에보다 없을 신 손님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투블럭보다는 연결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형태만 그렇게 커트하면 <웃음> 투블럭 안돼 안돼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숱이 너무 많아 가지고 뒤에를 <웃음> 이렇게 투블럭으로 자를 경우도 있어요.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다운펌도 있거든요. 습관 도 많이 해주시면 되니까. 벌써 깔끔해졌어요. 저 원래 매사 3주마다 자르 딸랐었는데 그. 뭐해 아주 네. 가대 버리니까 머리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<웃음> 너무 길었을 때 머리 뭐거에다 하는데 이제 진짜 진짜 많이 이러거든요. 님 응. 머리는 자를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? 진아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짧게 자르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옆 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올려치지 않아요. 긴...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? <목소리> 뒷머리는 이제 아까 그렇게 올려서 잘랐던 그 부분에 연결. 이렇게 날려서 잘라니까 여기랑 여기랑은 또 디자인이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. 앞머리 기준은 진어씨가 길게 자를 때는 거의 눈. 그죠? 네. 여기서 이제 펌하면 올라가거나 네. 머리. 숱이 없거나 가라앉으시는 분들은 이 윗머리 기장을 좀 짧게 잘리거든요 진현씨처럼 숱 많고 무거운신 분들은 굳이 여기를 많이 짧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펌을 하든 뭘 하든 여기가 뜨기 때문에 남자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볼륨이 어느정도 있어야 네, 예쁘거든요 여기가 살아버리면 머리가 길어보여요 네, 네,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모질에 따라서 두상의 형태, 음, 얼굴형에 네. 따라서 이 기장은 설정을 네. 다 디자인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. 그래서 만약에 진원 씨랑 똑같은 모질이다 네. 숨 많고 두껍다 그리고 곱슬기도좀 네. 있다 그러면은 어느정도 기장을 너무 짧지 않게 짤 음. 머리는 실물요 너무 짧지 않게 그 대신에 수이 많으니까 커트선을 조심하되 숱을 좀 많이 쳐놓는 게 진영 씨 스타일의 비법이라고 나 할까요? <웃음> 그래서 앞머리도 진영 씨랑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 앞머리 시스루뱅 네, 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시스루 컷이라고 우리 둘이 네, <웃음> 얘기를 하제 앞머리 시스루뱅이랑고 네. 시스루뱅 네. 컷? 네. 막 그래요 하면서 시스루... 아 맞다 네.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사진 같은 거 보면 앞머리를 무겁게 연출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. 가볍게 연출하는데 네. 사람들이 앞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스타일링을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숱을 많이 쳐서 인 건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여기 위에 층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네. 앞머리 느낌은 이렇게 가볍게 커트를 하되 옆으로 넘어가는 머리가 무거운 거죠 네.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때 여기 앞머리가 가볍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이 여기, 여기도 앞머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옆머리랑 같이 연결해서 자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할 때 여기랑 여기랑 하나로 볼수 있고 요, 아, 여기서 이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벼운 느낌으로 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숱을 어느 정도 치긴 하는데 많이 숱도 네, 많이 치는데 응. 스타일링 할때주초에 이제 모아서 막 머리를 그쵸. 만지지 않고 좀 퍼뜨리다 그쵸. 보니까 네. 조금 더 이제 군데군데 이제 비면 좀 가볍게 연출이 보통 남성분들 머리 보면은 특히 학생분들이 숱 엄청 많더라고요 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진짜 앞머리고 뒷머리가 엄청 무거워서 막 이제 막 네, 그리고 그게 그런 길이, 많아서. 길이도 연관이 있는 게 그렇게 무거운 머리에 길이까지 짧게 하면 정말 바가지가 어리잖아요 네. 길이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죠 네. 아, 이렇게 <웃음> 여리여리한 앞머리는 숱 감소와 길이가 그게 음. 포인트 길이가 좀 있어야 되는 길이가 된다. 좀 있어야 돼요 아. 길이가 있어야지 웨이브를 놓그 펌을 해도 얘가 네. 여리여리하게 올라가겠죠. 이해했습니다. 음, 네. <웃음> 거기 어떻게든 네. 쉽게 설명해 주려고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한마디로, 한마디로. 한마디로 앞머리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하시고 싶으시면. 시스루 뱅으로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게 어떨까요? 시스루 뱅으로 잘라달라고 어, 남자도 시스루 뱅으로 할수 있다는거 음. 그 뒷머리가 이제 네.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. 근데 이렇게 짧게 자른 부분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치? 위치 선정? 그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게 깔끔할까요? 한 여기까지 올라오는게 더 있을 거 같은데 한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와서 뭔가 뒷머리가 더 부해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주상을 만져 보면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 기준으로 그 아래 모서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. 이 라인 이렇게 올라가겠죠? 그러면은 그 만져봤을 음. 음. 때 튀어나온 부분에 가장 아래. 아래 부분을 네. 기준으로 네. 이제 다운펌을 합니다. 확실히 다운펌을 하고 안 하고 진짜 차이 큰 것. 같아요.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하러 가셨다가. 네.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. 이제 뭔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. 그럼 손님으로 왔을 때그 말할 때 불편하신 건없는요저 아, 아, 아, 아. 같은 경우는 기장이랑다 여쭤봐요 세세하게 왜 그러냐면 손님이 하는 스타일이 있었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거를 바꿔드리지 못해요 세번 정도 오셔야 서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게 안되는 말이야 대화를 통해서 그 스타일로 가장 가까이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음. 그 다운펌이잘 안먹어가지고 머리에 모질이 많이 거지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하고 있어요 비장 네, 세상이 밝아보이자. <웃음> 시력 포기한 비장이었잖아 비전을, 네, 네, 네, 그죠? 단점이 있어. 네, 예쁠 네. 때까지 집에 못 가. 넉넉해질 때까지. <웃음> 네, 오늘 머리 공유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. <웃음> 네. 네 다음에 세요네 저는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? 제가 평소에 하는 커트! 오늘은 커트 위주로 진행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커트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여러분 핸드폰이 깨졌어요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이 깨져버리네, 요 지금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제 커트를 이렇게 했는데요. 네. 아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아,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이쁜 머리 하시면서 깔끔하게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핸드폰이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다운됐네요.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